오, 오 보이시죠? 온다 온다. 뭐 온다 온다. 야, 시작 좋습니다 이거. 야! 네, 안녕하세요. 고바기 여러분. 헌터! 파괴!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좀현타 오네. 자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 대치 가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1미터짜리 자라나는 거대 대구를 잡아서 PC 먹으를 만들어 먹으면서 이제 자 이거 안 하고 그냥 자이걸로 끝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구를 보트를 타고 나가서 낚시로 한번 잡아서 추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배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타기 싫어요. 같이 타러 가요. 레스고. 굳이 PC 버거 만들려고 배 타는 것도 어리석긴 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바다의 황태자 대구 어마무시한 대구래끼를 잡으러 강원도 강릉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대구는 수심 100m 아래 이기 때문에 일반 낚시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를 타러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분 계십니다 자이 게스트분이 대구를 잡아주실 거예요 오늘 개꿀 자그 게스트분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저저 저, 저분이신가? 차로 지금 배를 후진하고 계시거든요 어 맞나? 인사드리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냥 가시네 아, 아, 아니셨나 아 보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보트 피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왜안 오시지? 자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헌터판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타이니 버트 피싱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주 큰 고기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웃음>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대구를 가장 잘 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구를 잡으러 어느 정도 바다를 어... 건너가야 되나요? 출항지에서 8km 정도 나갈 거고요 아 안전하죠? <웃음> 네 지금 보니까 어, 구명책에 혼자 입고 계시고 <웃음> 저구명척자 <첫> <웃음> 어,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바로 배를 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어, 네. 이 배를 타고 왔는데 배 타시다가 빠진 적 있으신가요? 빠진 적 없는데 네. 혹시 오늘... <웃음> 혹시 평소에 지석진님 닮았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지석진님고요. <웃음> 그다음 박남정. 아! 그다음 또 누구 있지? 유준상. 아, 오, 오, 오 유준상이. 가장 계신... 많이 듣는 사람? 예. 네. 윤계상. 호작은 지석진으로 하죠. 아, 네. <웃음>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 오, 오. 어,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 수심이 어떻게 되죠? 93m 나어요 어우 빠지면 바로 리지겠네요 오늘 미터급 가능하인가요 가능할까요? 가요? <웃음> 이거는 지금 미터가 표시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미터까지 떨어지요 현재 지금 93m인데요 사선을 그리면서 날리기 때문에 93m보다 아, 더 풀리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군탐지기인데 저 표시가 지금 물고기가 있다는 표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닥에 지금 대구들이에요 이게 87, 91 이거는 뭔가요? 그게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 수심층이죠 물고기의 크기는 안 나오죠? 크기가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저기 물고기 크기예거 오, 네, 그러면 그럼 이 대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어. 가서 미끼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미끼 낚시는 아니고요. 가짜 미끼죠? 이게 이제 메탈지그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 바늘, 밑에 바늘 두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라가리가 엄청 큰가 봐요. 미끼가 어.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죠. 아, 입구자를 써서. 네, 아, 라가리가 큰 물고기 대구. 자, 그럼 보시면은 미끼가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와. 계속 이렇게 액션을 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너울 보시면 오늘 너울이 낮지 않죠? 지금 높은 편이죠 멀미약 한두개 먹었는데 멀미약 부작용이 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짝 막 가고 있어요 이거를 그 챔질이라고 하나요? 적킹이라고도 하고 고패질이라고도 하고요 아 적진이요? 적킹적킹 적킹. 이게 진짜 빨리 잡힐 때는 넣자마자도 나오죠 아우 그럼요 내려가는 걸막 받아먹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 어복이 없습니다 타이니님이면 어복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뭐든지 막는 방패와 뭐든지 자르는 칼이 많았습니다 아 물어라 물어라 이런 릴은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 <웃음> 벌써 기대됩니다 한 5,60만 원 정도 와! 우와... 보통 이 대구들이 피딩타임이 있나요? 피딩타임이 아, 쇼파이트가났 방금 뭐 나간 거예요? 베이트를 공격하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입지를한번딱한 네. 거네요 네. 오와이곱패질 하는 것도 팔 운동 소모량이 엄청나시겠어요 어,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수전적인 겁니다 어, 거의 오른팔만 커지셨겠네요 네. 제가 노래 하나 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오른팔만 커져 쏘리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웃음> 다른 사람 앞에서 한건 처음인데 창피하네요 <웃음> 방금 뭐 왔었나요? 네쇼파이트또 이렇게 간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간제비에요 간제비 자 이제 계속 어군탐지기를 보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배의 위치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아, 배의 위치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여게 이제 해도입니다 아 해도 네 해도 해도 너무한 해도입니다 아우 리발 자 여러분 대구가 금어기가 있는데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촬영한 날짜가 2월 24일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오늘 혹시 아, 안 나올까봐 보통 꽝 치는 날도 있으신가요? 박패님 오신날? 자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웃음> 왔습니다 오. 자 힘들게 입증 받았는데요 시알이 좋습니다 오, 지금 이걸로 끌어당겨 있는 거죠? 네 메타급은 아닌 것 같죠? 네 메타급까지는 아니고요 한 60, 70오 70이면 뭐 우리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대를 조금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계속 감고 있는 거죠? 네네 감아도 감아도 애들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얘 네. 예, 대구들이 올라오면서 눈알이 다 터져서 올라온다 그래요 수압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 보시면 대구 눈알이 멀쩡한 게 없을 거예요 야 이거 긴장된다 털체중 좀, 좀. 아, 예. 제가 한 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네할수 있습니다 아주 한번 제가 아, 제가 한번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른팔만 커져, 서리발. 이제 30m 남았습니다. 어, 다 왔습니다, 여러분. 30m. 자, 이제 15m 남았네요. 다 왔다, 다 왔어. 오, 나온다, 나온다, 뭐 온다, 온다. 자, 시야 좋습니다, 이거. 이야, <웃음> 와, 형광색이다. <웃음> 이야, 우와. 대박이다, 대박. 엄청 커요, 여러분. 오, 오 야. 고맙다, 대구야. 아, 대구야, 고맙다. 또 보시, 한 번에, 한 방에 가겠습니다. 네. 어차 아유 뭐 아유 못 들리겠어요 <웃음> 코배 바닥에다가 철파덕 캐버리세요 yeah. 여러분 사이즈가 와. 미쳤는데 눈떼지 나왔습니다 진짜 뚱뚱하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이즈 보시면은 제 주먹이 얘 머리만 해요 아니 뭐 훨씬 크구나 네, 훨씬 크죠 우와 아가미 색이 엄청 예쁘네요 네. 한시간 정도 만에 잡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았어요 저는 낚시하면 5일 걸리거든요 <웃음> 90시간을 아껴주셨습니다 자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대구 이빨 보이시죠 와 이거는 물리... 오오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물리면 안 녹겠네요 예. 어, 큰일 납니다 이거 와 여러분 이게 대구 크게 보세요 이거 70더 나갈 것 같은데 예한 80은 충분히 되겠네요 이게 한몇 kg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5kg에서 7kg 엄청 무겁습니다 참. 여러분 이 대구가요 고려의층이좀 많은 종류이기 때문에 만약 회로 먹으려면 지금 얼른 바로 먹어야 되는데 요 배에서는 못 먹죠?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아우 모든 게준비돼 있죠? 아, 대구 회로 일단 떠서 먹고 한 마리 정도만 한번더 도전해보고 이야 너무 무섭다 들어가 버려 닫아버려 <웃음> 와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무거워서 지금 손이 달달 떨려요 오른팔로 회르지 좀더 해야겠네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 계속 하셨어요 진짜 리발 리발 리발나사 생물도감님 직접 잡으셨나요? 생물도감님은 직접 멀미를 하셨죠 <웃음> 지호씨 어분탐지기에는 잡히나요? 어네 그럼요 리발래기들 지금 다섯마리 찍힙니다 여기 <웃음> <그래서 나> 뒤졌어 어 <웃음> 대구에요? 대구에요? 지구... 아 지구에요? <웃음> 자 여러분 2차 시도 가겠습니다 2차 시도 지바 나삭 나삭 나삭 개발차편 와 여러분 5분 했거든요 5분 했는데 여기 전환걸라 에? 왜요? 설마 고기에요? 이 팡님이 걸으셨던 거예요 이게 네. 무겁죠? 어, 진짜 묵직하네 잡으셨었는데 아, 큰 고기는 들어. 아니고요 대구 해떼가 걸려있었던 거 아. 같아요 자 지금 24m 13m 7 6 5 2 1자 됐습니다 가만 보세요 <웃음> <웃음> 없네? 떨어졌나 보다 중간에 오면서 저 있었던 거 맞죠? 희망 고문하시는거 아니었죠? 네. 이게 상인가요? 네 귀엽다 <웃음> 어 이거 노란다지 붙겠는데요? <웃음> 아직 살아 있나요? 네 이야 어. 오라상라삭라사자여러 일단 내장 먼저 빼줄게요 얘네들 비닐이 많구나 아또 싱싱하게 바닷물에 절여주고 있습니다 라삭라삭 라삭. 우와, 와, 이살 엄청 텐데요. 펀치, 오, 껍질 쏴! 이야, 어스설기. 자, 여러분, 이게 대구회인데, 이거는 진짜 선상에서밖에 못 먹어요. 왜냐면, 로레 회총렛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쓸어가지고,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점에서, 초장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초배를! 와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만 비릴 줄 알았거든요 비린 게 하나도 없고 와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장에 콕 찍어서 초배를 와 자, 근데 옆에 또 김밥 있지 않습니까? 요 김밥에다가 대구초밥입니까? 아니죠 대구 캘리포니아 롤아 <웃음> 대구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와 이거는 김밥 맛밖에 안 나요 제가 매여드리겠습니다 형님 추베 맛있죠? <웃음> 회 맛은 많이 안 나는데 회습감이 곁들어진거 훨씬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아타인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구 잡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타이네 보트 피싱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다시짜인가요 아, 저러면 이렇게 해서 대구를 잡아왔음니와 여러분 대구 이거 진짜 안에도 엄청 촘촘하게 나있어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딱 걸리면 은 절대 뺄수 없는 구조에요 아, 아, 아. 장갑 뚫렸네 리바레야 펀치레캬 여러분 대구 크기에 대충 비교해드릴게요 제 팔뚝보닥입니다 제 팔만해요 아 썸네일 썸네일 왜 이렇게 웃어 똑같이 생겨서 웃는거야? 라헤의 공격 오오오 소리 오. 오, 소리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아 아우 씨자 여러분 그래서 이 대구를 좀 매력해버리기 전에 이 대구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타우린는 굉장히 풍부해서 아 피로회복 시력 증강 감기는 개조하죠 비자수네. 아, 여기 물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아, 진짜. 나 안에 안 잡아? 자, 이렇게 세 가지 효과에 굉장히 특출나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대구리끼를 제가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생선 가스로 만들어 보고 나머지는 누구 갖다 드려요? 그렇죠,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우리 러머니 웃음소리 벌써 다 들린다. 펀치 먹으라 두 대. 이 안에 한번만 씻어줄게요, 버려. 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물 받아서 세수해도 세수. 해 꺼주세요 개빡찬 물 마셔 물 마셔 라가리 샤워 라가리 샤워 베로베어베로베어물주기 포퍼리바 펀치펀치 자 여러분 대구의 대가리를 잘라줄게요 라삭 라삭 와 이거 뼈가 안 끊기겠네 우와 에잇 헷으롱짤 아. 뻔했다 칼 바꿔야겠다 넌덴 자스 이래 기야 하나 둘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으! 우와 대박이다 와자요 대구 대가리는 바로 비널봉투에서 러머니 드릴게요 그..러머니 그, 그짱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어 뼈 타고 나머지 부분 잘라낼게요 라삭라삭라삭 사무라이 꼬르동 사무라이 마지막은 바로 회심의 라삭 사무라이 천보댕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두 점이 아주 크게 나왔거든요 자 일단 이거 키핑 해놓고 아이필레 마켄 대구 요쪽 꼬리살 있죠? 자 요쪽도 한번살 떠볼게요 자..어 잠시만 아, 리발 에, 에, 리발. 비늘 안 달렸네. 요쪽 싹 자른 다음에, 라상, 라상, 라상, 사무라이. 자, 아, 그리고 요 나머지는 이제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웃음> 러머니 그, 짬철이 아니에요. 어, 너도 여기 들어가 있어, 짬통에. 어이, 어이, 어이, 러머니 짬통 아니에요. 자, 로제 이거 뒤져보시면 가죽들이 있죠. 요 가죽 벗겨줄게요. 끝에 살짝 러스 패어버리기. 쭉쭉, 과감하게 쭉쭉 가다가, 라삿! 라삿! 라삿! 패션, 이거 편집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라삭사브라이 이거 보시면 깔끔하게 뭐 요정도는 사실 너무 그렇게 막 가까이서 찍고 그러지마 이래 이끼야 바로 펀치 다음거도 라삭라삭 라상 라삭라삭라삭 라상 라상 라상 라상. 여러분들 얘 너무 약간 문드러져가지고 생선 안 같죠? 근데 이런거 멀리서 보면 생선 같거든요? 생선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선 1,2,3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바로 하지 않고 한번 얼려줄게요 자왜 그러냐면 은대고는고래회충이 굉장히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운반하면서 죽은지 한 두세 시간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래충이 내장에서 스물스물 100%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영하 18도 이하에서 쫙 얼려주고 그 다음에 꺼내서 해동한 다음에 생선 가스할게요 하나 집어서 넣어버려 다음 레기 일로와 마지막에 일로와 상만화 아니, 너 말고 네가 왜 와? 열어! 들어가 이래 기야정진 대가이로 받아버려 어머니 그 드리러 가자 어머니 이거 짬이에요 얼리시키고 어, 어. 자 그럼 5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꽝꽝 얼린 대구 살세덩이를 지금 바로 해동을 할 건데 오늘 바로 해동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급속 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싱싱하게 만들려고 여기 냉장고에서또 하루 동안 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열어! 올려서! 와다다다다! 오우! 이렇게 대구 살들이 싹다 해독이 되는데, 크게 보시면은, 롬나크입니다다제 손바닥만 해요. 제가 이거를 싹다 처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넵킨 남자답게 뜯어버려. 이왜한 장밖에 안 됐냐? 자여 넵킨이 사장씩패대기패대기 던져 패대기패대기 던져 자 그리고 넵킨 한장더 위로 덮어줍니다 3월 3일 14시 20분 80cm 대구 사망 이렇게 돌려주면서 물기를 말려주는 거예요 잘 말아줘 잘 굴려 롯나 아저씨네 자그러 이렇게 수북이를쏴벨 대구살을 생선가스처럼 바삭하게 튀겨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햄버거에 넣어서 대구 피시버거로 만들어야죠 파시파시파시 자그러려면 조져지자 릴라루 어 그래 버무려지자 빵가루 <목소리>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이렇게 대구에 밀가루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걸 빼먹었네 접시 <목소리> 갤달 갤달의 기를 조사버리기 전에 이 맛술을 조금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아개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목소리> 쌍달 풀어져서풀어져서 근데 여러분 계란이 약간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주황색 느낌이 좀 센데 이런 경우에는 유통기한 같은 거저 한번 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막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막 먹어요. 유통기한 보고 지나있으면 다시 사와야 되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내 몸도 속이고 일단 먹으면은 이 가오가 몸을 지배해서 먹어도 안 아파 개소리야꼭 확인하세요. 세상 가스, 돈가스 같은 거할 때는요 밀개빵입니다 릴라루 레란 라나루. 자 그래서 밀가루 먼저 잡고 샤샤샤. 계란은 들어간 다음에 룸뿜룸 뿜. 빵가루에는 그냥 로가 로가 로가 로가. 요아 여러분, 리빈다, 그, 그, 록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전부 다 버무려줬으면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자, 된 미팅! 그리고 바로, 점화! 파이, 야 이거 지제안 할게요. 그리고 기름 론나 보자마자 어나나나나나나.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기름이 대 거지만, 그 재수 없에 터져버려가지고 그 타이데이 보드 피 c d 밑에만 잡히고 나한테는 안 잡혀. 원래는 폐우소에 네 마리도 잡는데 오늘 그냥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재수 없는 건나내리발 바로 입증할게. 자기가 이래 끼야. 지글지글 보고 보고 자개자개 레글레글리글리글. 레글, 레글. 여러분 얼추 다 튀겨진 것 같아요. 한번 꺼내볼게요. 와우. 여러분, 시즈, 저는 센서가 스아니왜 이렇게 조금 탄거안 내리 바 바로 여기 넣어버려. 다음에 제일 긴대해 I believe I can fly 버려. 와, 와. 론나 튀겨져라, 론 론나 론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요, 하나, 둘, 셋, 한번 점프해 대물렛기야. 하나, 둘, 렛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세마리의 세서가스가 다 됐으면 저 멀리 꺼지시고, 어, 제가, 피리시버거를 만든다 그랬잖아. 요 제가 또제과제빵으로나오게 때문에, 이 햄버거 패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지금 바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우유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서 던릴라로 프라이 아가레. 자, 근데 여러분, 빵이잖아요. 빵하면 부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레이킹 라우더. 요거는 진짜, 로그만, 목이 로추만큼만. 자, 그리고,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웃음> 어! 어! 어! 파치 파치 파치 파, 파치 파치 파치 파, 파치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만들어졌죠. 카메라맨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세다자 여러분 이제 요 세상 가서 요피시버거 한번 만들어 먹건네 왜이렇게 빵머리가개 아프네 리바 누가 이렇게 세게 때리래 직접 만든 패티 올리고 자 그리고 누가 봐도 방금 썰어버린 아주 신선한 양래추 바로 올려 그 위에 바로 대구살 피시버거 바로 츄베르 피시버거 면 바로 이 소스다 이 소스 타르테르 소스 호노노노노노노 그리고 여기 위에 배놓을 수 없는게 하나 있지. 베리야키 소스 츄베르르르 아니 저 너, 소스만 너무 많이 뿌 거아니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맞으니까. 던져 나가리 봉소에. 재료 베르케에서 대구살필시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대구살필시버거는 접멀리 꺼지고 나머지 냉선 가스들 있죠? 하나만 여기 땅 올려 놓고 밥을 여기 위에다가 올립니다. 빨리 버무려져. 침이 로나 나오니까 반절은 타르타르 소스, 나머지 반절은 데리야키 소스. 재료 베르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초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살 밥하고 먼저 먹어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 타르타르 소스가 붙어있는 것부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참 여러분 먹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스킵하셨죠 다 하셨을 까요 하셔도 돼요 초베르 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대, 와, 마해새끼야 뒤진다. 뒤져, 아니, 뒤져. 여러분, 대구살이 통통한 거 보이시죠? 생선가스. 와. 저 생선가스 매니아여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제가 생선가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가스까지 와 좋아? 생선가스 마실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로 생선가스에 가서 좋아했거든요. 열어보자. 아, 다 먹었네. 시중에서 사는 냉동 생선가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대리야끼소스으로 먹어볼게요. 처바라. 와와와 와, 와, 미쳤다 와 미쳤는데 이거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싹넥스라이스내리바처초에르 할렐루야 주님 영광 말씀 써서 나 하바냐 렐루야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전혀 비리지가 않고 너무 담백하고 고소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대망의 피시버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에르 어, 어 거짓말 어떻게 이런 맛이나? 일등이다. 아, 여러분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햄버거다. 진짜 맛있습니다. 안에 여기 패티 살 보이시죠? 초베로 론나 할고 싶다. 빨고 싶어. 허, 음. 아, 가만히 매님 가서 보세요. 일로 와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 여보, 초베르. 멋있지, 멋있지. 뭔데? 이또또 <웃음> 줘? 내가 다안 먹을 거야. 아